맞습니다 고객님, 고객님. 안녕하세요. 하이하이하이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? 달라진 거? 옷 샀구나 나 어. 머리 잘랐어 알고 있었지 저희가 오늘 사는 거는 그린라인 녕선을사안거예요 네. 그린라인. 츄츄! 올라가요. 오이층아 여기 천장 뚫렸네. 우와. 우와. 우와. 어허, 버스에서 누가 장난칩니까? 지금부터 시작인가? 응. 오늘 누가누가 누가 더 느끼하게 상대방의 토을 유발하나 한번 해볼까? 응. 좋아. 출발합니다. 슝! 음.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높네. 너무 더워. 아유 지금 어얘 진짜 개냥이다. 귀엽다. 가자 오빠, 우리 사랑의 증표를 사러 아, <웃음> 당기세요. <웃음> 우리의 불타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빨간색. 어 좋아. 이게 제일 낫네. <웃음> 진짜 많다. 녹슬었네. 사랑이 익을 대로 익었네. 우리도 한번 익혀 볼까? 여기다 대고 써. 간지러울 것 같은데 괜찮아 꾹꾹 누를 건데 괜찮겠어? 내 마음에다가 써줘어 알겠어. 어어 <웃음> 어, 아. 어너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<웃음> 오빠 몸이 불꽃 불꽃 져서 그래. 좀 평평한데로 가자. 안 <웃음> 가만 있어. <웃음> 아. 잘 썼네. <웃음> 어디가 이쁠까? 여기? 응. 하나 둘 셋. 너 이제 내 거야. 됐어. 아아 아, 신난다. 시집 다 갔다. <웃음>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다. 그니까. 영화관 같다. 네. 안쪽으로 네. 걸어가시게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뭔가 놀이동산에 오는 <웃음> 체험하는 거. 내가 이거, 내가 이거 까 어, 오빠가 그걸 들고 내가 이걸 들게 <웃음> 하나, 둘, 셋. <웃음> 어머, 캄캄해. 너무 무서워. 마음해 어, 드릴게요. 오. 오. 어우 직해해경이괜찮은이 음. 이거. 나도 음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야잘 음. 나왔네 음. 뭔가 살이라고 <웃음> <와. 웃음> <웃음> 여기 나왔어 다와 이거. 이층 이거. 층거아 저기 되게 이쁜 여자가 저기 있어 거그 <웃음> 어,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 현장이 막혀있는게 좀 아쉽네 막혀있는거는 저맨 앞에 타면 재미있나 요 발도 이렇게 뻗을 수 있어요 아 기차 귀여워 와 아, 사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줄이 올, 되게 기네 오래 기다릴것 같은데 음, 인기가 많나봐 이게 이거 타본적 있어? 아니 나 한번도 없지 나는 근데 어릴 때 이거 타봤는데 근데 여기서 모자 잃어버린 거. <웃음> 이런 것 타면 꼭한 명씩 모자 잃어버린 사람 있지? 오늘은 뭔가 놀이동산 가는 기분이 좋네 <웃음> 초등학교에서 소풍 간 기분 출발! 아 시원해! 아 시원해! 아 너무 시원하다 오늘 머리 폭이 <웃음> 오, 오! 진심 날라갈뻔했어! 아 벗고 있어야겠다 어떻게 했어? 원5대오를 했었어? 원래? 길을 찾아봐. 이건더이상한것같은데해시키드이술이삼도이잖아이거해이 정도 이상이 정도 이다은 못해. 이 정도 이상이 정도 이상은 못해. 이이 진짜? 어? 버스랑 비슷하네. 안전벨트가 어디있지 <웃음> 어, 어, 어, 오빠 이러지 마. 부끄러워. 부산 여행 올 때마다 이거 꼭 한번 타보고 싶긴 했었어. 나도. 난 부산 살면서도 이걸 타보고 싶었어. 어.. 나 멀미난다. 아 멀미도 잘하지? 자, 여기서. 목이 좀 많이 꺾이는 것 같은데? <웃음> 간다. 여기가 부산항대교? 응. 버스가 높으니까 더 높게 느껴진다 이 다리에서 우리 얘기한 거 기억나? 차 안에서? 너가 운전하고 어 근데 무슨 일이야딱 어, 이렇게 돌면서 얘기했는데 아 너는 바다 보는 게 약간 서울 사람이 한강 보는 느낌인 가아 그렇지 그렇지 얘기했었어. 내가 이렇게 너를 하나하나 다 격하고 있다고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서 어머, 그만 좀 비싸. 나와줘 나도 싫 틈을 좀 줘야 될거 아니야? 남자들이랑아 그만 봐아곤해 나는 진짜 궁금한 게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로 읽은 거예 마약. <웃음> 조심해요. 도착! 이잔! 마밤 이럴 줄 알았다. 노선 개수죠? 자, 부산요, 일단. 응. 용두산 공원. 치로 광장. 남항대교. 부산항대교 흰여울 아 흰여울마을 이랑? 용호만 산책장어그 뭐지 그, 어, 그 음. 선.. 그 나오는 길 아니었나? 아 이거 참한 여섯 개쯤 되는 것 같은데? 더 많을 수가 없어 음. 부산역에서 태종대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섯 개? <웃음> 하나 빼먹었어 확실해? 그날 <웃음> 믿어봐봐 진짜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일곱 개 땅땅땅 미션 성공 아! 내말 맞잖아 이션 성공 같이 서울 올라갈래? 아 진짜 남자들이 이렇다니까 날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났어 가! 가! 가자고 네, 앉아있다, 아니야 말리지마 나갈 거니까 가자 서울, 서울.